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심기일전 사회차가 시작된데요 어, 이 수업을 계기로 해서 학개론이 즐거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기일전 이렇게 이름 명칭을 했었고 자 수업은 문제풀이는 정확히 어, 4시부터 진행을 할 거고 잠깐 50분부터 어, 출석체크 및 간단하게 제가 좀 공지할 얘기들을 좀 미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어, 출석체크 잠깐 해볼게요 들어오신 분들 어, 댓글창에 출석체크 잠깐 한번 눌러줘 보세요 왕십리 어, 메가랜드 캠퍼스에 수강하시는 수험생은 1번을 눌러주시고 평택 메가랜드 수강생은 2번 눌러주시고 김포중앙 수강생은 3번 눌러주시고 인강생은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4번을 눌러주세요 왕심리 1번, 평택 2번, 김포학원 3번 어,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4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잠깐 어,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배, 채팅창에 눌러주시고 자 1번, 3번, 4번 자 1번, 3번, 4번, 3번 계속 눌러주세요. 들어오신 분들. 자 4번. 4번이 많군요.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인강으로 공부하시면 조금 어, 힘들시죠 어, 집중력이 조금 많이 어, 떨어질 수도 있고 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오히려 인강으로 공부하시면. 이런 시간 활용해서 좀더더 더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좀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인강수강생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아, 이제 점점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좀 좋아져서 그런 건지 어, 사람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지난 지난 3회차에 비해서 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계속 출석체크해 주시고 원래 이제 공지가 4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잠깐 제가 50분에 들어와서 인사드릴 겸해서 시작한 거고 아 그리고 전에 어 2회차 심기일전 2회차 때 질문을 받은 걸 있는데 제가 지난 3회차 때 이걸 미처 설명드리지 못하고 수업을 마무리했었어요. 근데 댓글창에 남겨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파트 잠깐 좀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주택의분류에서주택의분류에서 암기했던 것이 아파트가 있고 암기 코드가 연세, 가중, 단독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연세, 가중을 외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계층수가 44336, 660을 얘기하죠 얘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해서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이렇게 주택을 분류했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데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준주택이라고 했죠. 준주택, 준주택. 주택 이외의,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토지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걸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했죠. 자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있는데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우리가 단지형 이런 거 있었죠. 소형주택. 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때 이제 질문이 준주택에서 아파텔이, 아파텔이 준주택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파텔, 아파텔인데, 얘는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인데, 아파트 형태를 띈 오피스텔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최신 용어죠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인데 이아파텔이 준주택이냐 맞아요 준주택의 오피스텔이니까 자, 준주택의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을 사용하는 거 우리 공법에서 오노 다기 다기 오노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다중시 이용시설 다기 기숙사 오피스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다기 오노 이렇게 뭐 암기코드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때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아파트는 준주택에 해당된다. 맞고 자토지의분류에서 포락지라는 게 있었어요. 포락지. 물에 잠긴 토지는 다 포락지다.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되거나 집안이 절토되거나 무너져서 수면 밑에 가라앉았다. 물 아래 가라앉았다. 바다에 가라앉았다. 이런 것들을 다 포락지라고 했는데 댐을 건설해서 물에 잠긴 이 토지도 포락지라 포락지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그것도 포락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물에 잠긴 토지는 다 포락지라고 해도 됐다라는 걸 제가 좀 확인했으니까 물에 잠긴 토지는 모두 다 포락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였는데 등록이 돼 있던 토지였는데 물에 침식되거나 집안이 무너지거나 절토되어서 수면 밑으로 물 아래로 잠긴 토지는 다 포락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자... 쭉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 어 많이 출석 체크를 안 해주셨네요 들어오신 분이 많지 않나 음, 자 어찌됐거나 자 전에 어, 질문 주셨던 거아파텔은 준주택에 해당된다 이거 하나 자 그다음에 댐을 건설해서 원래는 어 육지였는데 어 물에 잠기지 않은 토지였는데 댐을 건설해서 물에 잠긴 토지가 있다면 라 얘도 프락지라고 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잠깐 제가 어 드릴 말씀이 밴드에 들어오셔서 밴드 활용하시잖아요 이때 밴드에 닉네임들이 다 저마다 있는데 어 제가 좀 고민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위해서 좀 도움될 수 있게 자기만의 닉네임을 제 밴드에 들어올 때 닉네임은 암기 코드로 적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암기 코드가 쭉 지금까지 많이 배웠죠 마음에 드는 암기 코드가 있으면 암기 코드로 딱 닉네임을 바꿔주시면 나중에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암기 코드를 자주 볼수 있을 거니까 서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밴드에서 활동하실 때 닉네임은 암기 코드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 코드 많이 있으니까 겹치지 않는 암기 코드 하나 봐가지고 자기가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닉네임을 암기 코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밴드 활동하시면서 암기코드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 닉네임을 암기코드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 이제 학자별 일어나면서 암기코드 하나 만들었는데 어, 컨버스의 분기점 이름이 있는데 이 암기코드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만든 암기코드는 아직 적어져 있지 않지만 다음에 제가 쓸 암기코드라고 하나 만든 게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버스 분기점, 버스 분기점 이렇게 하면 되, 좋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밴드에서 닉네임을 암기코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도움받아서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4시가 됐으니까 어, 우리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죠 학자별 이론, 자 오늘 배울 학자별 이론은 어, 지대이론까지 해서 총 17명을 배울 건데 돌아가신 분이고 부동산학에서 열심히 연구하신 위인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학에 관련된 학자 17명에 대한 이론들을 좀 정립을 할 거고 이 출제 경향을 보니까 작년에 33회에 학자별 이론이 3문제나 나왔어요 원래 보통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가 나왔으니까 역시 올해 34회도 학자별 이론은 두 문제 이상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별 이론을 좀잘 정리해야, 정립해야 되는데, 어, 암기하는 게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심기일전을 통해서 학자별 이론을 쭉 한번 암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번 심기일전 사회는 학자별 이론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번. 김포수강생도 있고, 4번. 인강생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어, 많이 이렇게 댓글창에 남겨주지 않네요. 4번 있고. 자, 그럼 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 공부하시면서, 이건 이제 자율적인 수업이니까,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개별적인 개인 뭐 정보도 괜찮아요. 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어 읽어보고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편하게 댓글창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의 도시공간구조이론이었는데 답은 5번이에요. 근데 어 5번 많이 맞았고 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바라는 건 100%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직 100%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보죠 자 일부 이제 다른 걸 오답을 체크하셨지만 답은 5번 많이 있었고 자두 번째 문제 답은 1번인데 어, 오답은 조금 있었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답 체크해 주셨고 자 그러면 도시공간구조이론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도시공간구조이론 우리 수업 중에 배우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도시공간 운조이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에요. 버제스의, 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말 그대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단핵도시. 그러니까 핵심이, 핵이 도심, 중심지, 이걸 중심 업무지대라고 하는데 얘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이 하나 있는 단핵도시 소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소도시에 대한 도시공간구조이론의 첫 번째로 이론을 밝힌 사람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튜넨의 고립국이론이라는 논문을 확장발전시켜서 도시공간에 적용했다 그래서 도시공간구조이론에 확장발전시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거죠 튜넨의 고립국이론 자 티넨은 위치지대를 얘기했는데 이따가 잠깐 설명할 거예요 티넨의 위치지대 위치 튀는 이라고 외울 건데 티넨의 위치지대에서 자 고립국 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고립국 이론은 하나의 고립된 국가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린 고립된 국가가 있을 거다 이 국가 내에서 자급자족이 일어났을 때 위치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지대가 다른 일이 다른 이유가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썼던 논문이 고립국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고립국이론에서 동심원 모델을 이미 썼어요. 동심원이라는 모델을 썼는데, 이 동심원이라는 형태를 도시공간에 확장시켜서 도시공간 구조 이론으로 발표한 이름이 발표한 학자가 버제스인 거죠. 자, 중요한 거두 번째. 자, 도시공간의 주거지가 다섯 단계로 분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버제스의 그럼 동심원 이론이, 자,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동심원을 이렇게 그려나갈 때, 얘가 다섯 단계로 이렇게 부, 주거지가 분화되었다. 여기에 중심 업무지대, 중심지가 있겠죠. 중심 업무지대를 중심지, 이렇게 봐도 괜찮으니까, 중심지. 그 다음에 점이지대, 천이지대. 얘가 슬럼가예요, 슬럼가. 빈민가죠, 빈민가. 가장 낡은 주택이 낙후된 주택들이 모여있는 빈민가를 점이지대, 천이지대.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점이지대, 천이지대예요. 점이 지대, 천이 지대, 전이 지대라고도 해요 자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는 산업시대다 보니까 중심지에는 공장이 많았어요 공장이 많았다 보니까 매연이 나오다 보니까 주거용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쾌적성이 떨어지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외곽 쪽으로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을 먼저 중심지 가까이 살고 중고소득층 통근자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중고소득층 통근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저중고 이렇게 분화되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섯 단계 의 분화 과정을 보면 중심지가 있고 여기에 점이지대가 있고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고소득층일수록 외곽에 나가서 쾌적성을 찾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주거지의 5단계 분화 과정 순서 외워놔야죠 중심지, 점이지대가 있고 저중고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세 번째 보니까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빈곤과 범죄가 증가하지만 당연히 이점이지대가 이 점이 지대가 얘가 슬럼 가니까 빈민 가니까 중심지 가까이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왜 저소득층은 중심지 가까이에 있느냐 이게 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기회를 얻으려고 저소득층일수록 중심지 가까이에 산다 이게 세 번째 외야될 거죠 자네 번째 도시가 이렇게 커져나가는 원리를 친입경쟁천이 친입해서 들어가서 경쟁하고 이기면 바뀌어진다 바뀌는 거 전환되는 걸 전환되는 것을 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친입경쟁 천이 원리를 이건 원래 생태학에 썼던 거죠. 우리가 이제 생태학이라고 한다면 동물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살때 얘가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즉 생물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모여서 살때 어떤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생태학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만약에 영역을 확장할 때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만약에 먹이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영역에 침입해서 경쟁을 해서 이기면 이 영역이 확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자기가 들어가서 바뀌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이걸 천이라 그래요 이건 원래 생태학에서 쓰는 얘긴데 이걸 도시에 접목시켜서 이걸 도시생태학적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초창기에는 이런 거였죠 자 원래 초창기에는 자, 중심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 인구가 늘어나면 주택이나 공장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이 밖은 다 농지였어요, 농경지였는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침입을 했어요. 이 농지에 침입을 해서 자이 토지를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농지를 이용할지 주택이나 공장으로 이용할지. 근데 주택이나 공장이 지을 사람들이 임대료를 더 많이 주니까 이 토지가 주택이나 공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농지가 주거지나 공업용으로 바뀌어졌다 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좀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인구가 더 많아지면 좀더 주택이 더 필요하니까 밖으로 농경지로 다시 또 침입하고 여기서 또 경쟁해서 농지가 주, 주거용으로 천이가 되고 또 인구 많아지면 이렇게 밖으로 침입해서 이렇게 주거지가 점점 확장되면서 동심원을 그려나가게 되었다. 이런 논리가 버스의 동심원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 관점은 침입 경쟁 천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자 그러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딱 중요한 게튜넨의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확장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단계의 주거지 분화가 중심지, 점이 지대, 저중곡 이렇게 돼 있고. 자 중심지 가까울수록 점이 지대 저소득층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낙후된 지역이죠. 그래서 범죄 빈곤 질명이 많아지지만 왜돈 없는 사람들이 중심지 가까이 있냐 이걸 설명할 때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 고용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했고 이 동심원이 커져나가는 원리를 침입하고 경쟁하고 천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생태학에 썼던 얘기를 도시에 접목시켰으니까 도시 생태학적 관점으로 이 도시의 성장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된 것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이렇게 되죠. 자 학자별 이론에서 중요한 건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이렇게 다섯 줄로 설명할 수 없죠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논문을 발표했을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배웠던 것이 잘못 나온 걸 찾는 거예요 안 배운 건 맞다 틀리다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답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배우지 않은 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고민하지 말고 배운 것 중에 맞, 맞느냐 틀리냐 이걸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버제스의 동시원인론을 설명했고 첫 번째 우리 이제 공부한 걸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지금 설명할 때 가능한 외우려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튀넨의 고립국이론을 확장 발전시켰다. 거주지 다섯 단계가 중심지, 점이지대, 저, 중, 고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졌다 자, 중심지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지만 저소득층은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서 중심지 가까이에 거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동심원이 커져나가는 원리가 침입경쟁천이 이걸 도시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딱 암기하면 버젤스의 동심원이론은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더 이상 깊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자, 두 번째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네요.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 자, 이 선자가 한자로 부채선자예요. 부채선자. 자이 선자가 부채선자다 부채 부채선자 부채 단핵도시니까 핵이 하나 있는 역시 소호도시를 설명한 거고 역사적 순서로 버제스가 먼저 이론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호이트가 버제스의 이론에다가 틀린 것들은 제, 제거하고 내가 새롭게 적용해야 될 이론들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 이게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에요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문제 많이 나오지만 딱 알아야 될게세가지예요 자,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선형 모양으로 이걸 쐐기 모양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쐐기라고 얘기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틈이 있을 때이 틈을 벌리는 용도로 쓰는 걸 얘를 쐐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쐐기 모양이라고도 하고. 자, 고소득층의 주거 분포가 이걸 부채꼴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소득층의 주거지라면 고급 주택이죠. 고급 주택. 그래서 딱 호이티의 선형이론 나오면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이 이루어졌고 부채꼴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고급주택의 분포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면 자 앞에 이제 버제스가 동심원으로 도시가 커져나간다고 한다고 봤어요. 시카고 도시를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버제스였어요. 그래서 시카고가 어 동심원을 그리면서 커져나가네 라고 하면서 이 이론을 발표했는데 자 호이트라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100개 주를 다 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야 동심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중심지가 이렇게 있는데 중심지가 있고 이 중심지에서 사방으로 사방 이걸 방사형이라고도 해요 사방으로 도로가 이렇게 뻗어져 나가더라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데 고급 주택의 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그 100개 주에 해당되는 이런 고급 주택의 분포가 이렇게 외곽에 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곽에 분포되어 있더라 얘들이 다 고급 주택에분포해요 근데 고급 주택은 이 교통망을 따라서 외곽에 분포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도시가 동심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급 주택 분포까지 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커져 나가는 이런 도시의 모형 형태를 띠더라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연결되면서 이런 모양을 띠게 되더라 동심원이 아니라 부채꼴 모양이 주가 이루는 도시의 형태가 되더라 이렇게 밝힌 것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이에요 호이티의 선형이론 선자는 부채선자 자 그러니까 호이티의 선형이론이 나오면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 부채꼴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고급주택. 자 고급주택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호이티의 선형이론에서는 주택가격 지불 능력에 따라서 도시의 모양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걸 얘기했다. 맞죠? 주택가격 지불 능력은 소득, 주거지. 즉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의 모양을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질문이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죠 자 4번 인강생들이 많이 있네요 반가워요 우리 인강생들 공부하시는데 외로울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시간 통안에서 서로 좀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호이티의 선형이론. 자, 부채꼴 모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딱세 개가 호이티의 이론이었으니까 더 깊은 내용은 나온 적이 없어요. 딱세 개.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잡고. 자,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핵이 다핵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소도시가 아니라 핵이 여러 개 있는 대도시. 그러니까 현대도시죠. 현대도시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론은 우리가 배운 세개 이론 중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겠네요 다핵심, 핵이 여러 개 있는 다핵심 이론을 발표했는데 자 원래 이제 문제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만큼만 나왔어요 이것 중에 기억과 니음만 우리 시험에 다 답으로 나왔었는데 32회 때이 지문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조금 어려워했어요 자 일단 먼저 보죠 핵을 여러 개 발생시키는 이 요인이 뭐냐 핵을 여러 개 발생시킬 때 동종활동은 모여있으면 이익이 발생해요 이걸 직접 이익이라 그래요 동종활동끼리 모여있으면 정보교류도 용이할 거고 어떤 같은 공용시설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얻는 이익을 모여서 얻는 이 이익, 직접 이익이라 그래요 동종활동은 모여있으면 집적되어서 얻는 이익이 발생하니까 모여있다 이걸 집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자 헤리스 울마는 모여있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립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립 양립 이 양립을 기억해 놔야죠 양립은 어깨 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가 나란히 있다 붙어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있다를 양립되어 있다 자, 이종활동은 서로 서로 반대되는 상충되는 활동이니까 모여 있을 필요가 없겠죠 떨어져 있다 분산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 이걸 비양립이라고 표현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양립 비양립을 이해하죠 모여 있는 걸 양립 흩어져 있는 걸 비양립 동종활동은 모여 있고 이종활동은 흩어져 있다 이건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양립 비양립이란 단어 뜻을 알고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핵을 만들 수 있고 특정 위치, 특수 시설 등에 따라서 핵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상업지, 상업에 해당되는 중심지를 만들 때 같은 동종은 모여 있고 이종 활동은 흩어져 있죠. 예를 들면 서울을 비교한다라면 전자 상거래는 용산에 다 모여 있고 의류 상거래는 다 동대문에 모여 있죠 끼리끼리 모여 있죠 동종활동 모여 있다 다른 활동은 그러면 흩어져 있다는 얘기고 지대 지불 능력 차이는 강남 같치 소득에 따라서 즉 강남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 임대료 지대가 토지의 사용 대가예요 토지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중심이 되는 핵을 만들 수 있다 강남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시는 산업시대다 보니까 공장, 공업단지가 중요했었는데 특정 위치나 특수시설은 뭐냐면 공장들은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있는 위치에 공업시세, 공업단지 같은 핵을 만들 수 있더라라는 거고 또 전기도 많이 필요하니까 전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 곳에 공장들이 모여서 공업단지를 이룰 수 있더라 즉 상업단지 그 다음에 여기는 주거지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거지를 이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업단지 같은 것도 이룰 수 있더라 핵을 만들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설명은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양립과 비양립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32회 때이 질문이 나왔는데 자다핵심이로는 우리가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티의 선형 이론이 먼저 있었고 마지막에 다핵심 현대도시의 대도시를 설명하는 이론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죠 자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다가 그 다음에 호이티의 선형 이론을 결합하고 여기에다가 핵이 여러 개 발생되는 요소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만든 이론이 이게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합치고 여기에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다른 요인을 추가해서 마지막에 완성한 이론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다 라는 거죠 역사적 순서가 버제스, 호이트, 해리스 울만 이렇게 해리스 울만 공통으로 공용으로 이제 연구해서 발표한 이론이죠 아 잘했어요 처음씨 넬름소입 바꾸고 왔어요 아 넬름소입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넬름소임 조금 좀 어색하긴 하지만 뭐 느낌이 올수 있죠 넬슨의 소매 입지론을 이 넬름소임 잘했어요 쉽게 합격하는 건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딱합격돼 있을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좋은 방향 효율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거니까 네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뭐 어찌 됐거나 우리 밴드에서 활동할 때 닉네임은 암기 코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면 서로 도움될 수 있으니까. 멜름 소입. 잘했어요. 최홈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세 개를 배웠는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 코드를 만들었죠.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자 호선이라는 건 어떤 단체 내에서 대표가 선출될 때 호선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동이가 어떤 단체 내에서 대표로 선출되어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김제동이 대표로 선출되어 다 했다 이렇게 의미예요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 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티의선영이론 다핵심이론은 해리스 울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제동이가 자그 다음에 호이티의 선형이론 호선되어 다핵심이론의 해리솔만 다했다 다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자 중요한 것만 좀 정리해보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튜넨의 고립국이론을 도시공간에 확장 발전시켰다 그 다음에 도시생태학적 접근 이게 뭐였냐면 침임 그 다음에 경쟁, 그 다음에 바뀌어진다, 천이한다이 내용이었죠. 자, 점이지대가 중요하죠. 슬럼가 얘는 중심지 가까이에 있는 거죠. 중심지 가까이에. 이게 중심지 가까울수록 빈곤, 범죄, 질병, 낙후된 지역이니까 많아지지만 고용계가 많아서. 자, 주거지의 다섯 단계 분화가 중심지, 점이지대그 다음에 저중고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히 주거 분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거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 모든 학자는 주거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라 설명했었고 자 호이티의 선형이론 나오면 딱세 가지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이 부채꼴 모양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고소득층의 주거지 고급주택 분포다 이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되고 자, 다핵심이론에서는 핵이 여러 개 있다. 동종활동은 모여있고, 이종활동은 흩어져 있다. 양립, 비양립. 이 양립은 모여있다니까, 집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비양립은 흩어져 있으니까, 분산되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역사적 순서 배경이 이렇게, 원래 버제스의 이론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좀더 발전시킨 게 호이트의 선형이론이고 이두 개를 결합하고 새로운 이론을 추가한 내용이 다 핵심이론이다 이렇게 역사적 순서가 버제스, 호이트, 해리슬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어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작업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밴디 아마 그 톱니바퀴 모양의 이런 걸찾으셔가지고 닉네임 변경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 네. 최유리님. 본인 이름 쓰는 게 아니라 밴드에 암기코드 닉네임 쓰시라는 얘기였어요. 네. 아, 어, 국내 최고의 강사. 아, 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응원은 저를 춤추게 할수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순무계장, 순무계장 좋죠 순무계장, 경기, 순환에 일어났을 때 경기 변동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었죠 순무계장, 순환적 경기 변동, 무작위적 경기 변동 그 다음에 순무계절적, 장기적 경기 변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이때 순환적 경기 변동에서는 회, 상, 후, 하 이렇게 네 단계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순환한다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어, 우리가 도시공간구조 이런 세학자를 받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딱 배웠던 내용대로 실제 기출 문제에서 자 지금 1번 2번인데 다 기출 지문만 그대로 중복되는 거다 빼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 그대로 제가 문제를 낸 거니까 1번 2번 풀어보죠 자 문제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노란색으로 칠한 건 핵심 키워드를 노란색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노란색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지 노란색이 아닌 것을 집중적으로 보면 안 돼요 노란색이 핵심 키워드니까 노란색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자 도시공간구조이론에서 자, 옳은 걸 찾았는데 1번 문제 자 교통의 발달은 관련이 있었죠 누가 얘기했어요? 호이트가 얘기했죠 소득의 증거하는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도 주거지가 분화가 됐죠 이건 모든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교통의 발달에는 특히 호이트가 얘기했었고, 소득의 증가도 관련이 있죠. 이건 모든 학자가, 학자가. 주거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버제스는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호이트 선형이론도 고소득층이 외곽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소득과도 무조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버제스는 교통망에 따라, 교통망에 따라 확대된다고 본 것은 호이티의 선형이론이죠. 그래서 버제스가 아니라 호이트는이라고 나와야죠. 호이티의 선형이론. 신입 경쟁 천의 과정. 이건 우리가 도시 생태학적 생태학적 관점으로 설명한 건데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죠 동심원이 커져나가는 게 신입경쟁 천이로 설명했으니까 얘는 버제스가 나와야 되고 자 동심원이론에서 점이지대는 이라고 나왔는데 자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는 먼 거리에 있냐라고 얘기한 거죠 멀리 떨어져 있냐 아니죠 동심원이론에서 중심지 점이지대 저중고 이렇게 되니까 점이지대는 중심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근거리에 있어야 된다 가까이에 있다 근거리죠 가까울 근자 뭘 원자가 아니라 자, 5번에 다핵심이로는 내용이 없어요 핵이 여러 개다 그래서 핵심의 수가 증가된다 핵이 하나가 아니라 증가된다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옳은 건 5번 돼야 되겠죠 나머지 1, 2, 3, 4번 중에 오답 체크하신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어, 틀린 것들을 정확히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합격을 위해서 맞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두 번째 보죠. 2번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호이트 이렇게 나왔네. 호이트 핵심 키워드를 본다라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니까 부채꼴 모양 맞죠? 핵심의 도심도 하나 맞죠? 얘는 단핵도시를 얘기한 거죠. 단핵도시. 버제세 이론과 호이트의 이론은 소도시, 단핵도시를 얘기했으니까. 맞고. 자, 교통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이 방사는 사방으로, 사방으로 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맞죠? 무슨 얘기냐면, 이 도심 중심지에서 이렇게 도 도로가 하나만 뻗어나가서 이런 하나 부채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시 모양이 아니라 부채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로가 여러 군데로 사방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런 부채꼴이 여러 개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하나만 뻗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뻗어서 부채꼴이 여러 개 있는 형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맞는 거네요 호이티의 선형이론 1번이 맞고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그런데 옳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이 맞는데 조금 이건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문제에서 이때 이 출제가 됐을 때이 방사형이라는 거 이게 처음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이 방사되는 게 뭐냐 이 단어 뜻을 해석 못해서 어려워했던 분이 많았어요 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자 그럼 나머지 틀린 거 한번 보죠 자 동심원이론에서 워낙 유명한 지문이고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죠 자 동심원이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자 고용계가 많이 얻기 위해서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이라고 해야 돼요 적은이 아니라 많은 도심 부도심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어요 부도심은 이건 다핵심이론에서만 핵이 여러 개 있으니까 도심 부도심 나타날 수 있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과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단핵도시니까 부도심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고 도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버제스의 이론이나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 부도심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동심원이론 나왔는데 부도심 나왔네? 어, 무조건 틀렸지. 무조건 틀렸다고 할수 있어요. 정확히 옹, 바꾸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많은, 많은 도심과 가까이에 있어야죠 가까이 있다는 건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라 양호한 지역에 가까이 주거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틀린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죠 잘 봐야 돼요 이 문장을 올렇게 바꾸면 저소득층일수록 돈이 가장 없는 사람은 점이지대에 있으니까 이점이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서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가까이에 거주한다 가까이니까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에 양호한 지역 주거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워낙 유명한 지문이니까 이번 지문 잘 봐야 되고 3번 보죠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진다죠 점이지대가 슬럼가니까 여기에 범죄 빈곤 질병이 많겠죠 그래서 중심지 가까울수록 점이지대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많아진다 라고 나와야죠 이게 많아지는데 왜 저소득층 중심지 가까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버제스는 고용기회가 많으니까 그래 라고 얘기했었고 다핵심이론에서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유사활동 간에 모여있다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집적이라고 나오거나 또는 양립이라고 나와야죠. 이렇게 집적성이나 양립성이 나와야지 분산이 나오면 안 되고 이질활동, 유사활동은 동종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종활동, 이질활동은 흩어져 있다. 그래서 비양립 또는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얘가 틀렸네요. 자, 선형이론은 선형이론 나왔는데 도시 생태학적 관점 침입 경쟁 천이 이렇게 얘기했던 건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그래서 옳은 건 1번 나머지 다 틀렸던 거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희미하게 써져 있는 검은색 글씨에 집중하면 안 되고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게 키워드니까 여러분도 문제 풀때 제가 이제 지금 1월달, 2월달 기본이론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는데 진도 나가기에 너무 바쁜데도 문제를 푸는 이유는 합격을 위해서예요 이거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 꼭 스스로 같이 풀어주는 거 듣고 스스로 풀어보셔서 풀려지는지 꼭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나중에 특별히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수업만 들어서도 학교론 높은 점수 맞았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 열심히 풀어보셔야 돼요. 합격하려면 잘 내용을 알아듣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를 잘 풀어야 합격하는 거니까 문제풀이에 꼭 집중하셔야 돼요. 자, 잘하고 있어요. 스타일, 숱한 공기. 좋아요. 호호선, 호이트 선형이론. 카차 절마로 위치 튀는 소입준마 경례. 어, 이거. 좋아요 이거 지대이론이죠 지대이론에서 학자 이따가 잠깐 제가 소개시켜 줄 거고 스타일 중심 어, 좋죠 스타일 중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죠 스타일 중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이렇게 이제 밴드의 암기코드로 다 바꿔주면 사람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암기코드를 서로 다 보는데 한 번씩 눈이 갈 거니까 암기코드를 여러 번 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노력해서 아주 즐겁게 공부하면서 다 같이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2번까지 풀어봤고, 자, 3번 보죠. 3번. 자, 3번은 답이 4번인데, 역시 정답률은 높지만, 그래도 오답이 조금 있긴 하네요. 한번 보죠. 자, 자,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레슈의 최대 수요이론이라고 공업입지가 있어요. 공업입지. 자공업입지 공장이나 기업이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으냐 공장이나 기업이 어디에 위치할수록 좋으냐를 연구했던 공업입지이론인데 두 학자가 있죠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과 레쉬의 최대 수요이론 이렇게 있는데 자 비용은 나가는 지출을 얘기하니까 최소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베버는 야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공업입지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 자 베버가 공장의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세개가 있는데 그래서 공장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 결정인자라고 해요 공업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 세가지가 수송비 인건비 집접이 이렇게 세가지가 중요하다 근데 이거 순으로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인건비고 집접이익이 가장 작다 중요도가 그래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거예요 자, 이세 가지가 중요한데,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공업 입지를 결정하는 인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세 가지를 제시했지만, 이세 가지가 모두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라고 본 것이 아니라, 각 요인이 최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각 요인이 최소가 아니라, 비용이 최소라고 나와야 돼요 비용이 최소 이유는 뭐냐면 이세 개의 인자가 있는데 수송비는 비용이에요 운송비, 수송비 운송비용, 수송비용 비자니까 얘는 비용이니까 최소가 돼야 되고 인건비, 노동비 얘도 비용이죠 얘도 최소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직접 이 모여 있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얘기하니까 얘는 최대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 요인이 최소라는 말은 틀리죠 뭐가 최소가 돼야 돼요 비용이 최소가 돼야 돼요. 얘가 최소 비용이론이니까 비용이 최소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수송비니까 수송비에 따라서 공장이 원료 산지 가까이 있느냐 이건 원료 지향형 지향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시장 지향형 시장 가까이에 공장이 있는 게 좋으냐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원료 지향형과 시장 지향형 수송비에 따라서 수송비에 따라서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원료를 수송하기도 하고 제품을 수송하기도 할 거예요. 원료를 수송할 때 원료의 수송비가 크다라면 원료 운반을 좀 줄여야 될 거고 제품의 수송비가 크다라면 제품의 운반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 원리인 거예요. 잠깐 좀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자, 원료를 캤을 거예요. 원료를 캐서 이걸 공장까지 운반을 할 거예요. 자, 공장에서는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 거예요. 이게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품을 운반해서 시장까지 가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원료 산지에서 이거 원료 산지가 있을 텐데 원료 산지에서 공장까지 원료를 운반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원료 운송비가 들어갈 거고 자 그럼 공장에서 원료를 제품으로 바꿨을 거니까 제품을 시장까지 운반해야 되겠죠. 제품 수송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야, 이때는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고, 이때는 제품 수송비가 들어가니까, 이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지냐, 이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수송비가 달라질 수 있다, 운송비가. 이때 만약에, 원료가 엄청 크고 무겁다라면, 얘를 운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공장을 이렇게 원료 산지 가까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원료 운송비가 크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걸, 원료지향형이라고 해요 원료지향형 입지고 자 그런데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제품이 얘가 워낙 크고 무거워서 제품의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아예 공장을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걸 시장지향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원료의 수송비와 제품의 수송비 이두 개를 비교해서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이렇게 두 개의 공업 입지가 구분될 수 있다고 라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원료 지향형을 하나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면 라 무게를 본다면 라 중량이나 부피나 무게를 봤을 때 원료의 수송비가 크다는 건 원료가 제품에 비해서 무게나 중량이나 부피가 크다는 얘기일 거예요 원료가 훨씬 무겁고 크고 그러면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원료 산지 가까이 공장 가는 게 좋겠다 자 원료가 이렇게 무거우니까 자 그러면 이때 베버가 원료지수라는 말을 썼어요 이 원료지수는 원료의 무거운 정도를 얘기해요 원료의 무거운 정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거우니까 일보다 뭐라고?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일보다 크다 원료지수가 일보다 큰 원료를 쓴다라는 거고 자 이런 원료는 주로 대표적인 예가 철광석 같은 거예요. 큰 철광석에서 이걸 조각을 내서 녹여가지고 주먹만큼의 큰 철광석이라는 바위에서 주먹만큼의 철을 재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철을 재련하는 공장은 원료가 철광석이니까 워낙 크고 무겁고 부피가 크겠죠. 그래서 원료 산지에 공장 두는 게 좋겠다 근데 이런 철광석 같은 건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태백삼척쯤에 많이 있다고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원료라고 해서 이걸 편중되어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 고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편중되어 존재하는 원료 그래서 이걸 편제 원료라고 하고 그 지역에서만 난다 그래서 국한되어서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 나타난다 국지원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편재원료 국지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산업을 뭐라고 하냐면 원료에서 제품이 될때 중량이 줄어드니까 이런 산업을 중량감소산업이라고 얘기해요 중량감소산업 그래서 원료지향형은 중량 감소 산업이다. 이게 적당하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죠. 자, 그래서 잠깐 다시 이 내용을 한번 본다라면 원료 산지에 가는 이유는 원료가 무거워서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원료, 많이 들어가니까 원료 산지 가까이 간다. 왜 많이 들어가냐? 원료가 무거우니까. 자, 그러면 원료에서 제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공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이죠. 이건 원료가 제품될 때 중량이 줄어드니까 중량 감소산업 이때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의 무거운 정도 원료지수가 일보다 어떻다? 크다 일은 중요하지 않아 얘를 속여내는 게 아니라 크냐 작냐를 이걸 속여낼 거니까 원료가 무거우면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때 이런 원료는 자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니까 편중되어 존재하는 지역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원료다 편재 원료, 국지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 반대로 자 제품이 오히려 무거우면 제품을 운반하는 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공장을 아예 소비자가 있는 가까이에 시장 가까이 둬서 제품으로 만들자마자 바로 파는 게 좋겠다 제품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품이 왜 수송비가 많이 나가냐? 제품이 무거우니까 그럼 원료에서 제품 될때 중량이 커지네요 이걸 중량 증가산업 그러면 원료는 가벼우니까 제품에 비해서 가벼우니까 원료의 무거운 정도는 일보다 뭐하다 작다가 나와야 돼요 일보다 작다 근데 시장에 있는 건 소비자죠 소비자가 있는 곳에 공장에 갔으니까 원료를 구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료는 어디서든지 쉽게 구하는 원료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원료를 보편원료라고 얘기를 해야죠 보편원료를 쓴다 자, 내용이 제법 많아요. 근데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33회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는 배버의,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 이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에 대해서 찾는 거였죠. 단답형으로. 자, 그래서 올해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원료 지향형의 하나를 암기코드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원감이라고 했어요 원감. 원감.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실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쭉 이해하고 이제 암기코드 원감을 외웠으면 이쪽에 좀 보죠 자, 제가 원감 암기코드가 있었다면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암기코드에 집어넣는 거예요 원료지향형을 얘기하는 거죠 원료지향형 공업입지는 감자는 어 중량감소산업이다 중량감소산업이다 자 그러면 중량감소산업은 뭐지? 어, 원료가 제품이 될때 중량이 줄어드는 것이 중량감소산업이지 그럼 중량이 원료가 크네 그럼 원료가 무거운 거지 그러면 원료지수는 원료가 무거우니까 1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되고 이런 원료는 철광석에서 철을 재련하는 경우니까 어, 철광석은 특정 위치만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현재 원료 또는 국지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다 이렇게 원감으로 이 내용을 집어넣고 이게 아니면 이건 시장지향형 이렇게 돼야 되겠죠 두 개를 외워야 될 때는 하나를 완벽하게 외우는 게 훨씬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두개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원료 지향형 하나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이게 아니면 시장 지향형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더 훨씬 효율적이에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으니까 자 4번 인강생이시고 김도현님힘 빠졌는데 힘이 왜 빠졌을까요? 네, 힘 내세요 별안님 부부연계 좋죠 부부연계 그 부부연계는 사실 어, 좋아요. 부부 연계.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자, 내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거 중요하죠. 내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거. 정의 외부효과.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사회가 좋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정의 외부효과를 얘기하는 생산과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서 우리가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던 거죠. 내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내돈 들여 사회가 좋다. 아이디 다정동진 아 좋아요 외공불비 좋죠 다정동진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외공불비는 시장실패의 원인 외부효과 공공재 불안정경쟁 그 다음에 진태 아니 외공불비 정부의 비대칭성 어우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외공불비 시장실패의 원인 네 가지였죠 차안땡 네. 좋죠 차안땡 정부현재같이 금액차이 개발 안될 확률 땡긴다 할인 이렇게 자 베버의 최소 비용이 있었고 레쉬의 최대 수요인이 있죠 자 레쉬는 공업 입지를 야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수요자가 많은 곳에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최대 수요 이론을 제시했었죠 자 그래서 수요가 많은 게 좋겠다 수요가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레쉬는 최대 수요 이론 그래서 레쉬는 수요 측면에서 애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 최대 수요 이론이니까 수요 측면에서 수요자가 많거나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얘가 중요한 거죠. 수요자가 많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건 수요자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중심지에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다. 이 당시에는 환경규제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 공장 지을 수 없죠. 환경규제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돈을 버는데 목적인 거지 환경 같은 건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에 공장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레시의 최대 수요이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암기코드로 정리하면 자, 비버, 술에 이렇게 외웠어요. 비버, 술에. 자 비용이론은 베버 이렇게 그래서 비버 비버가 끄는 수레 수요이론은 레쉬수요이론 레츠 쉬 그래서 비버 수레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론은 베버고 수요이론은 레츠 쉬고 비용은 적은 게 좋으니까 최소 비용이론 수요는 많은 게 좋으니까 최대 수요이론 그래서 비버 수레 비버가 끄는 수레 이렇게 외웠죠. 비버 수레. 비용이론에서 자, 비 자, 비용 베버는 비용이 최소 얘가 중요하죠. 각 요인이 최소가 아니라 세 개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봤죠. 수송비 노동비 집접이 가장 중요한 건 수송비인데 각 요인이 최소가 아니라 비용이 최소인 지점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수송비에 따라서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운반을 줄여야 되니까 공장이 원료 산지에 가고 제품이 무거워서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공장은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원리죠. 이때 원감 원료 지향형은 중량 감소 산업. 이 원감은 뭐 어린이집 원장 밑집 바로 원감이에요. 그래서 원장 아래 원감. 원료 지향형은 중량 감소 산업. 중량이 줄면 원료에 제품 될때 중량이 줄어드니까 원료가 무거운 거. 제품에 비해서 원료 무거운 거. 이걸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수울에는 수요이론을 래쉬. 수요가 가장 많은 중심지가 공장의 최적 입지라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죠. 3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수업할 때 시간 그렇게 구애하지 않아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줘서 아, 공부할 때 조금 어렵거나 헷갈렸던 걸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어,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너무 저에게 압박 주지 마시고 편하게 스케줄대로 하시고 저는 좀 편하게 수업할게요. 물론 공지는 5시 반이라고 올렸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짧게 끝날 수도 있다는 라거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후간이네. 이내, 후간이네 이내 좋죠. 후간이네.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이런 내용이었죠. 토지에 분류해서. 자, 원감. 자, 3번 문제 보죠. 자, 베버의 공업입지이론 이렇게 나왔네요. 베버의 공업입지이론. 최소 비용이론이죠. 자 베버, 비버라고 했으니까 비용이론이 나와야 되고 이게 최소가 돼야죠 최소 비용이론 자 보면 원료지수가 1보다 작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원료지수가 1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원료가 가볍고 제품이 무거운 거죠 제품이 무거우니까 공장이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좋겠죠 시장지향형 맞네요 자 최소 비용으로 자 제품을 아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입지다. 맞죠? 배버의고업입지로는 최소 비용이론이니까 비용이 최소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자, 편재원료 철광석 같은 거죠. 편재 국지원료는 철광석같이 특정 위치에 있는 원료가 굉장히 크고 무거운 경우죠. 그래서 편재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원료지향형 맞고 자, 4번이 중요한데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 이걸 운송비라고도 하고 얘를 노동비라고도 하고 얘를 직접 이익인데 이세 개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세개 요인이 각 요인이 최소라고 하면 안 되고 뭐가 최소가 돼야 된다? 비용이 최소가 되는 이건 뭐 얼마든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니까 각 요인이 최소가 아니라 얘는 비용이니까 최소고 얘도 비용이니까 최소지만 얘는 이익이니까 최대가 돼야죠 각세 개의 요인이 최소라는 건 안되고 이두 개의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중량감소 산업은 원감이니까 우리가 원감 이렇게 암기돼 있다라면 쉽게 풀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린 거죠. 이렇게. 자 올해 작년에 이제 베버에 최소 비용 이론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잘 해놔야죠. 자, 닉네임 암기 코드 너무 좋아요. 아, 저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호응해주시면 저도 너무 행복하죠. 네. 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어, 생각했던 거니까. 자, 다들 동참해주시면 좋겠어요. 밴드 활동할 때 닉네임을 암기 코드로 바꾸자. 아, 그래요. 짧게 끝난 적은 한 번이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네. 자, 4번 보죠. 4번. 자 정답이 3번인데 자 오답도 제법 있네요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얘긴데한 문제 한번 보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2 4회 나왔던 건데 24회 문제가 너무 좀 쉬워서 하나 조금 리을 보기 하나만 좀 바꿔놨어요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별건 없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을 발표했다 그래서 스타일 중심이라고 우리가 암겠죠. 스타일 중요하다. 스타일 중심 이렇게 자 근데 중심지란 말을 썼다는 게 크리스탈, 크리스탈러의 이론이 아니라 중심지에 형성되기 위한 조건과 예와 중심지에 계층 구조를 연구한 이론이 중심지 론이라는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지의 형성 성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지의 성립과 중심지의 계층을 설명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자 용어 정리를 본다면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집중되어 있는 상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고 배우지는 실질적인 소비자가 고객이 존재하는 영역을 배우지라고 하고 이걸 매출이 발생하는 상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재화 도달거리는 재화가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 끝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화 도달거리 재화가 더 이상 도달되지 않을 때까지 거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중심지 기능이 미치는 한계거리 끝 지점까지 거리인데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 거리를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중심지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가 수요가 0이 되는 데까지의 거리나 범위를 이걸 재화 도달거리, 재화 도달 범위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의 끝 지점까지 거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죠 자 최소 요구치 중심지가 망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 일한 대가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는 또는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똑같은 말이에요. 중심지가 유지에 필요한 또는 정상이윤을 얻기 위한 정상이윤은 내가 일한 대가를 최소한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규모 이걸 최소 요구치 최소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로 요구하는 수요규모, 수요자 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까지의 거리를 재화, 어, 이거 틀렸네요. 최소 요구범위, 최소 요구범위라고 얘기하죠. 최소 요구거리, 최소 요구범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중심지 성립 조건은 당연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되기 위한 조건과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요구 범위와 재화 도달 범위. 무슨 얘기냐면, 이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최소 수요자를 만 명을,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야 망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 중심지에서 물건을 팔수 있는 거리까지의 소비자를 봤더니, 이 수요자가, 수요자가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중심지가 망하지 않으려면, 수요자를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면 되는데 이때 실제 중심지가 재화가 어디까지 팔리는지를 봐서 거기까지의 수요자 수를 보니까 수요자 수가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고 있대요. 만 명을 대상으로 팔면 망하지 않는데 10만 명더 많은 숫자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망하지 않고 중심지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재화 도달 거리가 더 커야 된다 재화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범위에 따라서 수요자, 이 범위에 따라서 수요자가 결정되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만명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실제로 팔고 있는 걸 보니까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럼 더 많은 수요자에게 물건을 더 많이 팔수 있을 거니까 중심지가 성립되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이 중심지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론이고 자 중심지의 계층 구조는 야, 중심지는 다 똑같은 중심지가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도 있고 저차 중심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고차 중심지는 규모가 큰 상권 규모가 큰걸 고차 상권 규모가 작은 걸 저차 이렇게 본 거예요 중요한 건 중심지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도 있고 저차 중심지도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라 구분돼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걸 이걸 중심지의 계층 구조라고 얘기한 거죠 중심지의 계층 구조 중심지의 계층을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중심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 자, 규모는 당연히 고차가 크고 이걸 우리가 공부할 때 고차 중심지를 백화점쯤으로 이해하고 저차를 편의점쯤으로 이해한다 그랬죠 자, 이때 더 멀리까지 파는 건 고차 그 다음에 구매 빈도가 많은 건 저차 이 저차 편의점은 일상용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용품을 더 자주 사러 갈 거니까 저차가 더 많은 거죠 고차가, 고차는 백화점 같은 건 가끔 크고 비싼 걸 사러 갈때 백화점을 간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개수는 당연히 편의점이 많을 거니까 저차가 많고, 개수가 많으면 이 중심지간 간격이 좁겠죠? 이런 지역에서 여기에 개수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와, 개수가 적게 있는 걸 봤을 때, 개수가 많으면 이 거리가 짧고, 개수가 적으면 이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개수가 적은 게 당연히 중심지간 간격은 더 넓겠네요. 개수가 많은 게 중심지간 간격은 더 좁을 거고, 자, 이렇게. 중심지에 고차저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라건 계층을 얘기한 거고 이 계층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계층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층구조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자 이때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한다 그랬죠 중심지의 계층구조의 문제는 만약에 상권 규모가 클수록 구매 빈도가 어떠냐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상권의 규모가 큰 중심지일수록 구매 빈도가 어떻다 적다 또는 재와 도달 범위가 더 멀리 있는 중심지일수록 중심지의 개수는 어떻다? 적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는 상권 규모가 클수록 중심지의 간격이 어떠냐 상권 규모가 클수록이라는 건 고차일수록 그 중심지 간격이 넓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자 이때 우리 교재 안타깝게도 얘가 오류가 있었으니까 정정해달라고 했었죠 저 차가 구매빈도가 많고 저고 차가 구매빈도가 적은 거죠. 이거 수정해달라고 제가 요구했으니까 잘 수정했기를 바라요. 조환날 어 조환날 가격부터 써주세요. 가격 조환날 가격 조환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정한다. 가격 조환날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답은 아네 도끼누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을 배웠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우리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만 다시 한번 딱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4번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 자, 설명으로 오른 거 보죠. 자, 중심지는 자, 이건 상가들이 모여있는 중심지역 집중된 지역이니까 배우지에 소비자가 존재하는 배우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중심지 얘기하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 재화 도달 범위는 자, 재화가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 거리니까 수요가 1이 되는 시점까지 거리가 아니라 수요가 0이 되는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죠. 니은은 틀렸네요. 자 그러면 박스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그냥 보기 다 읽으면 안 되고 자 맞는 거 틀린 게딱 구분이 되면 보기를 먼저 봐야 돼요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니은 들어간 건 모두 제껴놓고 먼저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 되겠죠. 근데 기억 디귿은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답을 찾는데 중요한 건 리을을 맞냐 틀리냐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사실 중요한 지문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디귿에 엄청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답을 찾는 데는 고민스러우면 안 돼요. 자 디귿은 보니까 최소 요구치 망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로 어디까지 팔아야 되냐 수요 규모가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 맞네요. 맞는 얘기고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리을이 중요한 거죠. 자 이게 크리스탈러의 계층 구조예요.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구입 빈도가 낮다. 자 그러면 고차와 저차 중에 누굴 얘기한다? 어떤 중심지를 얘기한다? 구입 빈도가 낮으니까 고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차 중심지일수록이라는 얘기예요. 즉 고차는 가끔 가는 거고 저차 중심지는 편의, 편의점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일상용품사로 자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차는 자주 가고 고차는 가끔 가는 거죠 그래서 구입빈도가 낮다는 라건 고차 중심지일수록 자 그러면 상권의 규모는 크다 작다 크다라고 해야죠 백화점에 해당되는 게 고차니까 규모가 크겠죠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리을 들어간 것도 틀렸다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죠 자 박스 문제에서 보기가 나올 때 무조건 다 읽고 옳은 거 찾아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틀린 게 나오면 일단 제껴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니은은 확실히 틀렸으니까 이 문제는 출제자가 정말로 보너스로 주려고 했던 문제인 거예요 니은은 틀렸으니까 니은 틀린 걸 제끼고 그러면 3번과 4번이 남는데 기억 디귿은 똑같으니까 어 기억 디귿은 중요한 게 아니네 그럼 리을 하나만 보면 되겠네 리을이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리을을 봤더니 구입빈도가 낮을수록 이라는 말은 이건 고차 중심지일수록 이라는 말이죠 고차일수록 규모는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는 구입빈도가 낮을수록 중심지의 개수는 적다 중심지 간격은 멀다 재와 도달거리는 더 멀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건 중심지의 계층 구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 니은과 리을이 틀렸고 기억되게이 맞네요 답은 3번이었고 구찌는 자주 못 산다? 구찌는 자주 못 산다? 구찌는 자주 못 산다?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구찌는 자주 못 산다? 물론 저도 가난해서 자주 못사긴 하는데 자 5번 문제 보죠 굿즈는 어, 자주 못산다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좋은 암기코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잘 보고서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수업 중에 다시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할 테니까 아, 심기일정 강의는 몇 회까지 잡혀있나요? 어, 아직 계속 계획 중입니다 일전, 일단 이제 일정이 선생님들이 이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특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이송원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심기일전을 진행을 하는데 특강 날짜가 아직 정확히 잡혀져 있지 않은 관계로 언제까지 몇 회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중간에 어, 빌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끊길 수도 있는데 아마 시험 전까지 9월달 이상은 9월달 이후까지는 분명 갈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짧은 시간에 걸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거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어쨌거나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밴드 계속 들어오시면 계속 공지사항에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업시간 중에 제가 계속 심기일전 할 때마다 얘기해 드릴 거고 아 고차 중심지 구매 빈도가 적다. 아 구찌 고차를 구찌라고 했다고요 알겠어요 네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5번 문제 자 답은 3번인데 많이 맞췄는데 오답도 좀 있네요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다도시공간구조이론과자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허프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죠 5번 자, 일리에일리 어, 5번, 아, 일리자레일리 이론이 있고 허풍 이론이 있고 중력 모형, 허프 모형이 나왔는데 일단 내용 한번 보기 전에, 보기 전에 4번까지 풀고, 어우, 4문제 푸는데 1시간이 걸렸네요 아, 괜찮아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뭐 오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가장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죽어라 했는데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거, 이건 어 물론 제가 뭐 공부 잘했다고 라 자랑하는 건 아니고 한 번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어설프게 많이 공부하고 여러 번 공부했는데 어설프게 공부해서 정확하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답은 못 찾는 거 이게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을 배울 때 자세히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거 없이 다 이해되게 한 번을 정확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 걸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죠